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 BOM과 관련된 다섯번째 강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번째까지는 b o m 관련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어, 제가 찍은 동영상 중에서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엑셀로 내보냈을 때 어, 제일 마지막 것만 이렇게 단위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 여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렇죠? 나머지는 다 단위가 있는데, 요 어떤 거는 단위가 없고, 또 어떤 거는 단위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약간의 카티아 버그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카티아에서 제공하는 그, 어셈블리에서의 BOM 포맷 있지 않습니까? AP203인가요? 어, 내부적인 어떤 에러 같아요. 자, 진짜 그런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한만요 음, 일단 파일에서 오픈하겠습니다. 음, 파일에서 오픈 파일이 있죠. 샘블리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i a l 했서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다 보이죠. 여기 단위가 그러면 포맷 해가지고 쭉 잡으면 단위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체적인 어떤 에러 같아요. 같은자칭이 에라 같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탐색기에서, 어 여기서, 3번 있지 않습니까? 3번을 별도로 열어가지고, 요거를, 프라퍼티에서요, 4번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도 약간 몇개 바꿔보죠. 자, 다, 77로 바꾸겠습니다. 77, 요거요 77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ave as 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 누르죠. 자어셈블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 이게 바뀌어져 있나요? 이거는 예, 제가 지워버리고요. 3과 4를 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찍고 3번하고 4번요. 두개 있습니다. 스냅 걸고 3번을 옆에동 옮겨놓죠. 그리고 4번도 여기다 옮겨놓겠습니다 스냅은 끄고요 빈 공간에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자 세이브 했습니다 저장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끝만 단위가 없는 경우를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BOM에서요 한번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단위가 다 있죠 77 단위 다 있습니다 자 세이브 해제 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다가 저는 엑셀 파일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하고요. 한번 저장되어 있는 테스, 테스트, 테스 o m 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 것만 단위가 빠집니다. 제일 마지막 것만요. 이거는 뭐, 의도된 거라기보다는 좀 우연찮게 이렇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엑셀에서 이걸, 그럼 단위 따,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거 다지우고또 따닥 해가지고, 또지우고막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것도 조금 문제죠. 아니면, 그쵸? 찾기 하셔가지고, 찾아, 찾아서 바꾸게 하면 되겠죠. 앞에 글자는 상관없는데, 뒤에 문자가 있다. 근데 이거 바꿀 내용이 좀 문제죠. 그렇죠? 뭐 아무 글자나 해볼까요? 모두 찾기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모두 바꾸게 해 볼까요? 바꿨다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나요? 다 별로 바뀌어 버리죠. 그렇죠? 이 치수가 다 다르니까 밀리미터만 찾아가지고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BOM에서 여기서 비 o m 머티를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요 수식을 작성할 때, 자, 이 테스트 블록 있죠? 자, 이거부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오픈하죠? 자, 수식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좀 작성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자, fx, 수식 작성하는 거는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지금 시리즈로 1, 2, 3, 4, 5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강좌라고 생각하시고, 예, 찍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식이 걸려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거를 랭크 타입으로 했고, 랭크 타입, 랭크 타입, 볼륨 타입, 머테리얼, 문자, 스트링 타입, 웨이트, 그쵸? 그렇죠? 메스 단위로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가 들어와 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존에 끈은 놔두고 새로 한번 프 r o 티 있죠 프 r o 티에서 한번 정의를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하는데 단위 없게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세 가지만 해 보죠 h 와 랭스, n g 아 l e 단위 여러 개 똑같은 게 있으니까요 자, 요 누르셔 가지고 저는 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랭스 같은 경우는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도 있자, 실수일 수도 있죠. 볼륨도 실수죠. 웨이트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라고 하고 싶으면 인테지 타입을 하시고 실수라고 하고 싶으면 리얼 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엑셀로 넘어갔을 때 이게 숫자로 인식이 되는 거죠. 스트링 타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뭐 대부분 다 리얼 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고 하나 추가됐죠. 여기다가요. 저는 몇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h o r 랭스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요 언더바 0 1 이라고 쓰겠습니다 0으로 주정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추가하는거죠 추가한 다음에 여기 값선 저는 볼륨이라고 해보죠 볼륨 언더바 0 1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0으로 맞춰놓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또리얼타입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번에는 웨이트라고 하겠습니다. 단위가 다른 경우를 보는 겁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어, 됐나요? 자, 웨이트. 이거. 그렇 갑자기 단위 글씨가안 바뀝니까? 아, 웨이트라는 위에 값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더바 01. 이렇게 세 가지만 바꿔 보죠. 오케이. 하면 따로 추가가 됐겠죠? 사실은 위에 거는 이제 음, 새로 만들 때는 필요 없습니다. 지우셔야겠죠? 중복돼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실 때, 여기 테스트 픽 찍으시고요. 자, 랭스죠?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이 랭스 값을, hr 랭스 값을 찍으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죠? 왜? 요거는 밀리미터 mm 단위고 요거는 그냥 단위가 없는 실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랭스에서 단위만 없애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 40mm다. 이거를 1mm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빠지는 겁니다. 나누기 1mm. 오케이 해보죠. 그러면 오케이 yes 누르겠습니다. 단위가 빠지면서 40만 넘어오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볼륨이죠. 매저 볼륨 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볼륨을 찍고 나누기 볼륨 단위가 지금 세제곱미터죠. 이렇게 1세제곱미터.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동기화 시킬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러 메시지 아니에요. 어, 이거는 포뮬라가 업데이트 사이클이 걸리네요. 뺑뺑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클로즈 하죠. 수식은 정상적으로 걸렸나요? 수식은 정상적으로 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값이 바뀌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프로퍼티 들어오셔 가지고 쭉 내리면 이 값은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2 3 785. 쭉 내려보죠. 23785 맞죠? 예. 약간 에러 메시지 같기도 한데 에러 메시지라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FX 다시 한번 예 찍고요. 여기 웨이트도 아마 그런 메시지가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블 클릭. 측정된 값을 가지고 막 이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웨이트 몇메스라고 하죠? 나누기 1kg.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뜨죠? 일단, 클로즈 에도생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식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죠? 그리고, 프라프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위에는 단위가 있는 겁니다. 밑에는 단위가 없죠. 그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 나는, 밀리미트 mm 단위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리미트 mm 값을 하고 싶으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있었죠 요거 있죠 100mm가 1m인가요? 아, 헷갈립니다 <웃음> 저는 이런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음에요 여기 수식을 주는거죠 그래서 곱하기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단위로 그래서 100만인가요 <웃음> 이렇게 공 6개 더 붙여보죠 그러면 요렇게 나중에 환산이 되겠죠 들어가면 자 이렇게 환산이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위에 적절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세이브 저장을 했어요. 이쪽 창이 넘어와서 셈블리에서 실제로 얘만 요 블록 얘만 단위를 몇개 뺐습니다. 실제로 엑셀로 저장했을 때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하면 여기 포맷에서요 추가를 해줘야겠죠 제가 3개 만든거 있죠 왼쪽에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렇게 단위가 없는게 보이죠 단위가 없어요 자그 다음에 save a 하죠 s t r u 에다가 엑셀 파일로 해주고 이번에는 뭐 테스트 t 예, no unit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장하죠 여기서 는뭐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OK 하고 빨리 나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탐색기에서요. 다음 제가 컴퓨터 탐색기란 얘기입니다. 스트럭처에서 노유닛 no 한번 열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는 단위가 빠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수정을 해셔야겠죠 얘는 단위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제목 에, 열 제목에 밀리미터 들어오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열 제목에 밀리미터 okay. 안 들어오겠죠. 그런 거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밀리미터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나는, 아예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만드실 때, 그렇죠? 요거, 제목 만드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놈 있잖아요. 요놈, 요놈, 요놈, 요놈. 에다가 뒤에다가, 언더바 밀리미트 쓰세요. 그러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조금, 요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음, 이미 넘어온 단위가 있는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게 대, 밀미 단위라든지 킬로그램 단위라든지 뭐, 제조곱미터 이런 단위 없애는 것은 상당히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일단은 이제 수식 개념을 쓴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 수식 개념을 잘 활용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그쵸?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더블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프로퍼티에서 굳이 뭐 웨이트 uh, HR 랭스가 있는데 여기다 두고또 HR 랭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